아, 겁나 재밌네. 이게 텐데 텐데에 한번 빠지면은 일반 생활기 못 합니다. 그냥 가만히 편하게 로드만 보면 됩니다. 입질만 기다리면 돼요. 입질이 입질이 없으면은 바다에서 조금씩 입질 올때 오는 층까지 응. 천천히 천천히 감아 올리세요. 천천히 그러면은 한번 툭 하는 그그 층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가만히 기다리시면 돼요. 오늘 낚시가 잘 안되려나 이것도 예쁘게 예쁘게 안 감기네요 갈치요? 아니 많이는 안나오고 그냥 따문따문 나와요 어 입질 야 그래 흔들어 놓고 오늘 제가 챔질 타이밍을 제대로 못 잡는 것 같은데 와... 이야... 아... 작은... 그래 작다 작다 아 그니까... 아 이제 안찍켜줘야 됩니다 작아요. 조금 이따 개체 좀큰게 들어와야 돼요. 보통 한3 0급 정도 되면은 아까보다 변동폭이 더 커요. 더 내려가거나 더 올리거든요. 로드가 일자로 딱 펴질 정도로 올리거나 안 그러면은 완전히 휘어질 정도로 내립니다. 아닙니다. 거짓말입니다. <웃음> 낚시 형을 모르겠습니다. 지금, 예, 안녕하십니까. 장비 세널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 지금, 쌍디님이 메인디에서 하고 계시는데, 상당히 잘 잡습니다. 원래 잘 잡는 분이기 때문에 인정하는데, 한 가지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저는 지금 앞쪽에 있는데, 한 말도 못 잡고 있는데, 쌍디님이 바닥에서 몇 바퀴 이래가지고, 지금 똑같이 체비를 해서 맞췄는데, 우리는 안 물고, 자기만 물거든? 그러면은, 자기는. 층이 다른 거지. 층이 다른 거지. <웃음> 굉장히 포상합니다 <웃음> 혼자 영상을 살리겠다고 이거는 좋은 모습 아닙니다 이거는 아닙니다 똑같이 유튜브 해도 혼자 잘 잡는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 가지고 이게 어째보면 뒷광고 아닙니까? 뒷광고요? 뒷광고 아이아고입니까 예, 앞깡고. 네. 아, 요거 뭡니까? 요거. 아니, 뭡니까, 이거 야, 이거. 싸우다가도 반다해, 반다. 우리가 싸우다가도 헤카타로 또 하나가 되네 <웃음> 요거 헷갓다 에서 아, 오늘 바로 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아, 가져온 마스크입니다 혹시나 마스크 궁금하신분들 요게 현재 아, L 사이즈에요 L, L하고 M입니까? M, L. 예, M하고 예. m L하고 두가지가 있는데 낙수물이 쓰고 있는게 L입니다 제가 얼굴이 크기 때문에 이게 L을 써도 조금 작아 보이죠? 근데 실제로 보면 얼굴 맞 추악만 합니다. 굉장히 작습니다 장디 채널이 <웃음> 요게 낚시밸리에 아제 해조낚시에 원래 있었는데 해조낚시에 이제 없대요 낚시밸리는 이 제품이 아니고 이보다 큰게 있답니다 삼성포는 배타고 몇분 안와요 그삼선포 보면은 우와 와 바닥 찍고 감고 인데 물었어요 이정도면 활성도 괜찮은데 여기 지도 보면은 저기 화력발전소 있죠 삼선포에 거기 앞입니다 여기는 뭐, 저는 일단은 뭐, 와서 방송하죠. 그럼 일단 첫 번째, 조금 만족, 만족하는 거 아닙니까? 유튜버니까는. 뭐, 나중에 편집해서 올리면 또한번더할수 있죠. 갈치 몇 마리 잡아가지고, 갈치회랑 밥만 먹어도 저는 그날 매우 만족입니다. 나머지 잡히는 그냥 보너스고요. 집에 들고 가거나 뭐, 주위 나눠주거나 하는 거는. 네, 갈치 낚시가 최고인 것 같아요. 오늘, 이쪽은 조금만 더. 오늘, 오늘 텐데 처음 하시거든요. 안녕하세요. 아, 진짜 잘하시네. 감사합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어... 애기인보다 가치가 재밌어요. 그리고 일반 그냥 생미끼기 격아 참... 네. 에이... 네. 어... <웃음> 사지 안 되겠는데요? 아 사지까지는 아직 안 나옵니다 알있어요 삼지 삼지 나오긴 삼지 방금 이 로드 혹시 저쪽에 있는거 보셨나요? 로드가 완전히 펴지고 줄이 쫙 옆으로 흘렀는데 잠깐만요 오! 내꺼! 거. 내꺼 거 같이 물었다! 어이. 앞으로, 어이. 어. 아. 우와 사이즈 좋다! 우와! 우와. 우와. 와, 오이 크죠? 와 라인 나로 할거봐 그게 제일 걱정이네. 꽁치는 제가 나중에 어차피 미끼 떨어지면 꽁치랑 삼치 다른 미끼였을 건데 확실히 입질은 떨어집니다. 키비나고가 확실히 아셋줄멸 확실히 입질이 입질이 빠르고 괜찮아요. 아, 이것도 물었다. 와, 라인이 막 옆으로 간다, 옆으로 가. 네, 멸치가 확실히 바릅니다. 혹시나 텐자를 하시게 되면은 미끼 아끼지 마십시오. 탯줄멸 그거 사서 교체하세요. 그래 한 마리라도 한 마리라도 더 잡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시간 뭐돈내 가지고 이까지 이까지 왔는데 지금. 옆에 그 일찍 와가지고 잠깐만요 멸치 들어온 것 같아요. 확실히 이 내만 생활 낚시는 손이 빨라야지 마리스로 이어집니다. 어! 멸치 판매점장. 와. 와. 아이 어, 짜잔한 게. 다음 천포는 주로 제가 몇번 이렇게 경험을 해보니까 들어 올리고 옆으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지네처럼 바로 그 자리에서 쭉 하고 내리는 거하고 약간, 약간 다릅니다. 작다 나가 짜잔 뭐와 어우 큰 있는 줄 알았네 이 오픈 완전 역적됩니다 오늘 로드 입질 되게 시원하게 잘 보이죠? 아 로드 진짜 괜찮아요 좋다 좋다 얘기만 하면은 잘뭐잘이 색안경을 많이 끼워보시는데 이게 보면 블랭크가 있잖아요 낮에 블랭크가 들어오면 검수를 해요 이게 로드를 만들어서 되는지 안 되는지 휴스크래프트 카페 가면은 그 블랭크 검사하는 영상이 있거든요 그거 보면은 이제 거의 팔처럼 이렇게 튀어 가지고 거기서 이제 테스트를 하는데 블랭크 거의 다폐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살아남은 거몇대 가지고 주문 주문 생산을 하거든요 이런 거 보면은 진짜 로드 하나는 기가 바뀝니다 장인 정신이 장인 정신 아이고야, 아이고야 문해, 문해 호레기호레기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재미없는 방송 끝까지! 아버지죠